지난 주에도 잠깐 보았지만 계속해서 악을 쌓아, 쌓아 나왔던 그 적대 세력들의 그 괴악한 횡포에 의해서 세바니 죽게 되지요. 그것을 시발로 더욱 크게 증폭된 박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작정하신 대로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이제 온 유대와 한 마리아와 땅 끝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악한 자들은 그 악한 속성대로 마음대로 움직여 방해 공작을 펴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크신 경륜 화에서 보면 어쩔 수 없이 불복된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편 한껏 그 불 달구어진 장작 개비를 아무리 흔들어 봐야 주변으로 불 티만 나르게 할 뿐인 일을 저들이 한 것뿐입니다. 음. 저들이 권세를 다 가지고 있었고 유대 사회를 다 지배하고 있었지만 어, 오히려 이제 그 그들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 전진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참. 음, 역기능적으로 이렇게 전진되고 확장된다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밀한 방식대로 그 나라를 진전시켜 나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구약의 역사에서도 볼수 있었고 또 예수님의 그 가르친 생애에서도 어, 우리가 찾아볼 수 있, 있으며 더 지금 보고 있는 사도행전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이히 살펴보고 있는 바입니다. 그 출애굽 시대 그 내용을 보면 그 허다한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뭐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의 가르침에 순종한 사람들은 몇안 돼요. 그리고 뭐 우리 열저 열두 정탐꾼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보지만 대다수가 사실은 주님의 구원을 잘 알지 못하고 왜그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지 왜그 언약 백성으로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지 그걸 알지 못하고 늘 현실에 갇혀 있어가지고 대다수가 이제 그런 그런 형편이죠 소수만이 그 뜻을 알고 순종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라합 같은 인물도 그렇고요.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그다 물론 이제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수에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나라가 전진돼 온 것입니다. 그럼 뭐 엘리아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아 시대에도 그허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소수의 남은 자들만 주님의 그 복음을 듣고. 어, 주님이 오실 길을 닦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웃음>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주님께서 그의 그 공생의 동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봉 10장 23절에 그렇게 나오는데 제, 주의 제자들은 기꺼이 그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그 즐겨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적대 세력들의 그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성도들에 대해서 뭐라고 나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해서 한 것이지 결코 뭐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그렇게 흩어진 게 아닙니다. 저들이 단순히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도망을 갔다면, 아마 진작에 저들이 예수 믿는 것과 전하는 것조차도 꺼려 했을 것입니다. 어디 가도 뭐그 박해를 받을 상황인데, 당연히 지금 예루살렘에서 그 주님의 복음 때문에 고통을 받았는데, 나가면 당연히 받게 되고 또 나가면 유대인들의 적대 세력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얼마나 또 유대인들을 자극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거리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또 지난주에 세반의 시체를 요구했던 자들의 신앙 수준이 이때만의 죽음의 복음과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도 배웠는데, 아무튼 저들은 박해를 받으면서 주님의 약속을 생각했을 것이고, 가장 바른 길을 택하여 높이 대신 주님의 현실적인 통치를 받기를 원하였을 것입니다. 사실, 그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그 생활권을 예루살렘에 두고 있다가... 쫓겨나가는 것은 거의 이게 이제 광야에 나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뭐 살수 없는 환경 속에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런 걸 개의치 않았어요. 주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행보에 나갔다. 그러니까 가장 어그 자신의 삶 속에서 가장 바른 길이 무엇이고, 현실적으로 시기적절하게 취해 나가야 될게 무엇인지 아는 거죠. 그냥 현실의 문제에 급급해가지고, 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성신이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 경륜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 그것을 가장 그, 주, 주축으로 해서 인생을 경영해 나가고, 가족들도 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설사 저들이 약한 면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저들은 그렇게 나와서 비겁하게 행동하지 않았고, 오히려 당당하게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했는데, 나와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사람이 비겁하게 되면 자신감도 떨어지게 마련이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 확신도 자꾸 없어질 것인데 저들은 여전히 그리토 외에는 세상에 소망이 없다 하는 걸 알고 백성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했던 것입니다. 저들이 비록 가진 게 없고 또 학벌도 별로 좋은 편도 아니었고 여러 가지 핸디캡들이 있었지만,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죄의 백성으로 시대적인 사명인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박해를, 성경에는 간단하게 박해를 받아서 흩어졌다, 이렇게 나오지만, 여기에는 그들의 생활과 그 가족, 뭐, 모든 그 억매임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개의치 않고 나가서 주의 증인 노릇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뭐 저기 어려우면 아니죠 현실에 타협하고 다른 사람 뭐뭐 핑계 대고 빠지는 게 사람인데 주의 증인으로서의 이런 차치하고 말이죠 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다 양보하고 다. 비겁하게 살아가는 그런 그런 사람들이 태반인데 이 사람들은 진짜 성신 세례를 받은 자들 답게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 하늘에 의한 구원을 받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행보를 하고 하늘을 위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뭐 누구 민주주의 그런 그런 표호가 아니고요. 하늘에 속한 하늘에 의해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을 위하는 사람으로서 이제는 완전히 180도 바뀐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현실이 뭐그 아무리 어려워도 그 일이 아니면 세상에 답이 없다 그러니까 그 구원이라고 하는 건요. 개인의 그 어떤 어려움 개인의 고그 그 질병 뭐 그런 것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원이 아니에요. 전 인류가 처해 있는 아담 안에서 그전 인류가 타락한 존재로서 처해 있는 그 현실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책이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없다는 거. 그것 주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을 의지하는 것, 그분이 예비해 놓은 것을 따라가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걸 안. 그 가장 그,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그게 신자예요. 그게 성신이 충만한 사람이고, 말씀도 충만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 주님의 현실적인 다스림을 직접적으로 받아가는 그런 사람. 근데 결코 이 사람들이 이제 박해를 당해가지고 흩어졌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비겁한 사람들이 아니다. 나와서 오히려 주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쫓겨오면서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는데도 개의치 않고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약속을 이루는 일에 최우선점을 두었다.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누가는 여기서 빌립이라는 인물을 부각시켜서 그가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 백성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다고 소개합니다. 여기 나오는 빌립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나오는 빌립은 사도 빌립은 아닙니다. 사도, 빌립은 그, 저, 교회사가 유세비우스 글에 의하면 그 소아시아 시에라볼리에 살았다고 합니다. 이, 그, 그 시에라볼리가 제가 그, 그 터키에 가본 적이 한번 있는데, 거기가 콜로세 지역하고 그 라우디게아 지역 그 사이에 존재하는 온천 지역이에요. 여기. <웃음> <웃음> <웃음> 아무튼 그 빌립은 그의 그 일곱 명의 일곱 명의 그뭐 집사로 알려진 그런 일꾼들인데. 그,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나중에 그 예루살렘과 가사로 이어지는 길에 보내져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그리도께 인도하는 그런 또큰 일을 합니다. 이건 팔장 뒷부분에 가서 우리가 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신님의 능력적인 인도화에서 그곳에서부터 가이사랴 항구에 향구에 이를 때까지 또 순회전도 사역도 합니다. 그 후에는 이제 가이사라에 정착해서, 어,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역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그 전도자로 알려져 있는데, 아마도 그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 사도들과 구, 구별 짓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게는 이제 딸이 넷이 있었는데, 다 나중에 보면 이제 사도행전 21장에 나오는데, 왜, 다 예언자들이었습니다. 아무튼 뭐그 당시에는 정경이 완성되기 전에 구속 계시의 역사적인 사건과 관련돼서 그런 일들이 있었죠. 허용 허용돼 있었기 때문에 뭐 지금 오늘날처럼 뭐 오늘날 무당들처럼 기독교 무당들처럼 뭐 예언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아무튼 이 빌립은 사마리아 백성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그 밖의 위기 속에서도 조금도 구람이 없이 모든 인간에게 공통으로 필요한 그리토만을 전파한 것입니다. 이는 빌립이 그리토께 연합된 존재로서 자연스럽게 그에게 속한 그 속성적인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인 모든 분쟁의 원인을 없애며 죽음에 이르는 고통과 죽음의 고통을 받는 모든 인생들에게 가장 근원적인 행복을 주는 그리도만이그 유일한 희망, 생명이라는 걸잘 알고서 가장 본질적이고 시급한 문제의 일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빌립이 한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사실 성신의 인도를 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고요. 또 주님께 받은 사랑이 없으면 이룰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지역 아닙니까? 이 사마리아는 옛날 북이스라엘의 수소였는데 신약에는 세바스테라고 불리던 곳이었습니다. 세바스테라는 말은 그 황제라는 의미인데요. 그 이곳은 실카누주전 127년에 그, 그리심산 성전, 그 아울러, 이제 파괴됐었는데, 헤로세에 의해서 다시 재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그렇게 세바스테로 개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는 여기서 그 신약시대에 쓰진 세바스테라는 개념을 안, 그, 그 명칭을 안 쓰고 사마리아라고 썼어요. 그 의미 있는 표현이 되는 거죠. <웃음> 그리고 이 사마리아, 이곳의 사마리아인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폐망하게 되었을 때, 그 아수르의 그 혼합정책으로 그 외부에 많은 사람들을 끌어다가, 이제 그 엘라민이 뭐 이쪽, 이쪽 지역의 사람들을 끌어다가, 그 이제 민족 말살 정책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혼인정책을 폈, 폈, 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북이스라엘은 그 유대 사람과 분리됐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 혼족이 돼가지고 정통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이거 저기 정통으로 볼수 없는 그런, 그런, 그래서 뭐 개같이 여기 있는 그런 일을, 나, 그, 아, 하지 않았습니까? <웃음> 아무튼, 뭐, 그, 혈통적인 수수성도 보존하지 못했고, 포로에서 돌아와서도, 성전을 지을 때, 방해 역사를 했습니다. <웃음> 그, 그 내용은, 느에미아서 2장에서 6장 사이에서 나오는데, 이, 이런 사마리아인들에 대해, 유대인들은 아주 <웃음> 그 좋지 않게 생각, 하고 개처럼 여긴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신 내용이 나오죠. 그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기를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한 것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었죠. 때문입니다. 사실 그 유대인들이 그 북쪽 갈릴리 지역을 가려고 해도 사마리아 지역은 절대 통과하지 않고 이저 요단 동편 길로 해서 올라가거나 그렇게 했거든요. 왕의 도로라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올라가고 해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가기도 싫어했어요 유대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을 가셔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셔서 복음을 어, 전하셨던 거죠. <웃음> 아무튼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그렇게 상대를 하고 있었으니까 사마리아인들도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적대시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어, 그 당시에도 그 도시는 아주 우상의 도시였다고 합니다. 우상 숭배의 이교도들이 그 득실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유대인으로서 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토를 전했다고 하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초롱성과 같이 이렇게 서로 오갈 수 없는 그런 간격이 있는 그런 사이인데, 그것이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그걸 뚫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또 약속하셨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그 그 절차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죠. 근데 그 그런 일에 자신을 다 드린 것입니다. 빌립이. 이건 자기의 그 형편과 안위, 그평 행복 이런 것을 추구했다면 절대로 갈수 없는 곳에 간 거예요. <웃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회복이 되면 이렇게 적대적인 이웃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을 전해줄 대상으로 알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본인이 사실은 유대인이라고 뭐 헬라파 유대인이었지만 헬라파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아담 안에서 따져보면 원수지간이었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아드님의 그 희생으로 이제 주님과 하나가 됐고, 주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면 그 원수지간에 있는 위치의 사람도 찾아가는 거죠. 자기가 이제 그 구원받을만 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절대 갈수 없는 곳이죠. 그곳이. 빌립이 그런 사랑을 가지고 사마리아에 내려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적대적인 이웃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을 전해줄 대상으로 삼고 나간 것입니다. 주의 복음이 굳게 닫힌 마음의 빗장을 열어가지고 이런 일을 있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아무튼... 그. 세바스테라는 그런 말을 쓰지 않고 사마리아라고 특정 지어 가지고 빌립이 거기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그 의미 있게 쓴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5절에 보면 빌립의 경우에서 보면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복음을 얘기하는데 또 그리스도와 연계해서 말을 하죠. 왜 이렇게 쓰고 있는가? 그것은 복음 전체의 대의가 큰 뜻이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해서 이렇게 쓴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 강설 본문이 되는 12절 말씀을 보면 빌립이 또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파했다고 전도했다고 써요. 그러니까 복음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 그리스도의 이름 이런 것들이 다그 유기적으로 하나인 거예요. 강조점이 다 다른 거죠. <웃음> 주의 몸민 교회가 마땅히 지배를 받아 드러내야 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고 또그리스도의 중보적인 위치와 역할을 생각해서 또그리스도 중심으로 말하기도 했고 강조점의 차이가 있는 거지 다른 것을 전, 전한 게아니에 우리가 이제 이게 사도행전 초두에 처음 볼때그 어 바울의 그 사역까지 살펴보면서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초, 초두에, 사도행전 초두에 보면 그 나라가 언제 오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런 것에 관심, 이게 그, 그것이 그 나라가 그리토에 의한 나라입니다. 그리토께서 회복하시는 나라. 에덴,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고, 에덴 동산에서 완전히 그, 가, 가지 못했던 그, 그 하나님의 형상 창조하신자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측면에서 이역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마리아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그들과 하나가 된다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더욱 그그 그, 그들의 그 화를 돋굴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박해를 더욱 불러올 만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인간적인 일들에 매이지 않았어요. 정치적으로 뭐 생각해보고, 뭐 이게 사회적으로 따져보고, 뭐 종교적으로 뭐 이렇게 저울질해보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장 핵심되는 게 주의 복음만이 저들에게나 이들에게나 유일한 해답이다 하는 걸 알고, 이제 자신은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존재라는 걸 알고 자신의 그 존재의 당위와 역할이라고 하는 게다 그것 으로 그것 때문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 행보를 한 거죠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 일로 말미암아 더욱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걸 전혀 괴념치 않은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리고 자신들 안에 그, 그 이루어진 그 뜨거운 구원을 그 받은 자로서 그것을 자랑하는 일에만 그 최우선 순위를 두고 행보를 한 것입니다. 어쨌든 빌립이 사마리아인들에게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우리들이 그. 말씀을 듣고 또 행하는 표적을 보고 일심으로 그가 말하는 것을 쫓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이런 그리또에 대한 증거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오늘날까지라도 적용될 수 있는 신앙의 그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사실은 표적이라는 것은 믿음을 견고 케게 해주는 것인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저들이 이제 전도자 빌립이 전하는 말씀을 순종하는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목표한 그런 인간상, 사회상을 그 이루기 위해서 순종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표적을 보고 와 이제 내가 이게 이거 몰랐던 하나님을 알게 됐네. 야 나도 저런 기적을 한번 해볼까? 그런 뭐 그런 이상하게 부호한 떠 있는 생각을 갖지 않고 이제 그 그런 모든 것들이 수단으로 쓰여져 가지고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목표하신 인간상과 사회상을 누리려고 했던 거죠. 이게 순종을 위해 복음을 들 복음을 들을 때 순종을 목표로 한 복음의 그 들음이 아니면 그건 그 행위로는 부인하는 거죠.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복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다고 하는 신비한 연합을 이루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예스 아담 안에서 살던 그런 모든 방식 그런 옛 사람의 방식, 삶의 방식, 삶의 목표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새 사람으로서의 삶의 방식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개인을 위한 삶이 아니라 교회 안로서 행보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보하는 삶에 그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을 세례를 주고 이제 주의 백성으로 저 접붙이. 하는 일을 하는 거고 또또 은사를 따라서 지도 주고 하는 거죠. 그 그런 거.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그 김홍전 목사님 사도행전 강의 보셨죠? 보셨을 걸로 알고 내가 말씀드립니다. 거기 보면 그런 성례를 쉽게 해 가지고 이게 구원도 모르고 중생도 모르는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요. 완전히 180도 바뀐 삶을 살지도 않고 그냥 적당히 사는 거예요. 그니까 순종하지는. 그 인격이 안 바뀌고요. 삶이 그 사람의 삶이 안 바뀌어요. 관계가 관계가 안 바뀌어요. 원수 사랑? 아니 나한테 기분 나쁜 소리 한 마디만 해도 성질 내 버리고 말이야. 이게 그 이게, 이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여전히 욕심을 부리고 말이요 세상 탐욕, 물질에 대한 탐욕을 해요. 그 옛사람인데 그 성례를 그렇게 악용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참 이런 신자들이 박해를 받는 사실 지금 형성주의 종교 이 유대교가 형성주의 종교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현실에도 있어요. 지금도. 교회 안에 그냥 껍데기로만 들어와가지고 교회 교 알아서 행보요? 절대 안 해. 요 뭐뭐 핍박 핍박 그거 절대 감당 못하죠. 뭐 복음을 증거해서 복음을 순종하게 하는 일을 하, 하게 하고 그 함께 그 일에 목숨을 내놔요. 그거 이 뒤에도 보지만 그게 안 되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시작도 안 해놓고 시작한 걸로 생각하고 하늘에 속한 걸로 생각해 버린다니까. 그거는 그그 그 근본적으로 변화가 없지만 이게 이. 빌립이 얼마나 그그 그 얼마나 변화된 사람이고 또 빌립의 복음을 받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 순, 받아들여서 말이죠. 그게 그리스도의 그 뜻에 복종하는 거잖아요. 순종하는 거. 죠요 표적 자체에 매이지 않았어요. 아, 내가 뭐 이런, 아, 이 세상을 참 변화시킬 놀라운 도리를 들었다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다. 듣고 깨달았으면 순종하는 거지. 삶으로. 음. 그니까, 러 이게, 이게 믿음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을, 여긴 뭐 간단하게 쓰여 있지만, 그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좋더라 하는 거예요. 이 좋더라하고 좋더라고 하 차이가 있는 거 아시죠? 좋더라는 것은 그대로 그다 수용해서 반, 따라가는 거예요. <웃음> 음, 물론 이제 당시의 표적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자들의 개시적인 완성과 관련된 특별한 일이긴 하지만 오늘날에도 가시적이진 않지만 그 이상이 되는 영혼의 희한한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즘도 뭐 저희 선교지에나 뭐또 신비한 일들을 겪잖아요. 뭐다 뭐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뭐 아주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낫기도 하고 어, 도무지 살아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살아나기도 하고 그런데 그걸로 그치면 그리도께 순종하는 일을 할수 없죠. 그리도가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리도로 순종합니까? 그리도를 전파한다는 게 뭐예요? 그리도의 존재와 사역을 다 전파하는 거잖아요. 그의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을 다 그분이 그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나라를 회복할 왕그것도그그 그 에덴에서 목표한 나라를 향해서 나갈 제사장으로서 손자로서 사역을 근데 그것을 이루는 일을 한다고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 뒤꽁무늬만 살살살살 쫓아다니는 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 이때 이제 우리가 기독교 강의 성례 부분을 보고 있었는데 었 2002년도에 사실 사람은 그리도의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신령적인 변화의 일은 다 높이 되신 주님께서 성신님으로 말미암아 이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지만 결과는 항상 주님이 내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존물이 들어가서 차지하고 있을 부분이 없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빌립이 복음 전 전도자로서 이런 일을 했어, 엄청난 일을 했어도 천지 개벽보다도 더큰 일을 사람이 변화되는 게더큰일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했어도 빌립은 자기한테 공을 돌리지 않. 그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인 줄 알고 거기에 자기는 순종만 한 거예요. 빌립은 받은 은혜 안에서 현실적인 주님의 인도를 따른 것이고, 그의 결말, 걸맞는 결과는 항시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거죠. 빌립이 위대한, 그, 위대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실, 하찮은 사람이 복음을 증거, 증거해도 주님이 그 말씀을 쓰시면 놀라운 변화가 있, 있을 수 있어요. 자국한 빌립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증거할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쓰셔서 사마리아인들 로하여금 말씀을 거부하지 않도록 그 영혼을 감화시키시고 표적을 보고 믿음을 더욱 강화하게 하시고 그들 로하여금 그 믿음 안에서 한 마음을 이루게 해서 빌립의 말에 순중 하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들 중에도 이런 것이 있다고 했는데 사람의 마음을 들추어내고 그들의 상태가 어떠함을 자각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과 성신이 아니면 이게 불가능한 건데 사실 그 목사가 말씀을 증거해도 목사가 말을 그뭐 바울도 십자가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지혜를 의지해서 했다고 뭐그린도 전서에 말을 했잖아요 사역자가 말씀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성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받을 때 목사가 하는 말로 을 받는 게 아니고 그 말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하나님이 여기 와서 직접 목사의 입을 통해서 말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변화가 있는 거예요. 누가 보음 2장 34절로 35조를 보도록 합니다. 시몬원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인이라 하더라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이 관절과 쪼갤 수 없는 것을 쪼개 쪼개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거죠. 사람의 철학자의 말, 사상가의 말로도 이룰 수 없는 그걸 그 말씀의 그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고 구속의 말씀이고 심판의 말씀 아닌가? 그 말씀 한마디로 다 이루시는 건데 그런 이런 경륜을 세우고 이런 질서를 세우셔서 그 일을 이래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걸 받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받고 거기에 순종해서 그런 결과를 누린 거죠. 빌립도 그런 관점을 가지고 복음 전도자의 일을 한 것이고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써있지만 여기 안에는 그런 그 받는 사람들의 태도 또그 말씀의 능력 그 빌립의 전하는 자의 태도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누가는 또 빌립이 이런 그리도를 전파함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난 일을 다음 7절에서 자세히 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갔다.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베이가 나음을 입었다 하였습니다. 어느 누구를 보아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표적적인 일이 나타났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이런 일은 이전에 주님께서 보이셨던 그 권위가 이 전도자의 사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셨고 이어 그 사역을 계속하는 제자들의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권세있게 임하여 있는 그 실질적인 일들이 나타났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분명히 그리토와 연관된 일로서 표적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이런 게이 일은 귀신이 나가고 뭐안진뱅이 중풍병자 불사... 불, 불수된 사람들이 말이죠. 이게 일어나는 것은 단순히 질병으로부터의 고통이 아니라 이 죄로 인해서 온그 결과. 그래서 사단의 그 영향권 아래에서 있었던 일들이 주님이 오셔서 그 권세자들을 결박하고 추락시키심으로써 일어나는 일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을 파수, 70인 제자들 파송할 때도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뭐뭐 뭐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고 이런 일을 봤어도 그런 일로 즐거워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니까 그 그런 것은 사실 그런 일을 위한 하나의 그, 그 저기 수산일 뿐이지 그, 그건 큰 일이 아니라고 그어 근데 분명히 그 주님이 그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이런 걸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 이 있는 것이지, 이것을 뭐, 오늘날 우리 시대의 부흥 강사들이 말이지, 이런 말씀을 써가지고 귀신들을 내쫓고, 뭐, 저, 김규동이처럼 말이지. 뭐, 그, 그, 그렇게 해가지고 이루어질 일이 아니에요. 이건 개시적인 역사와 관련된 표적적인 사역이지, 보편적으로 아무나 써먹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귀신을 나가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할 일이 아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세상 권세는 결박되고 추락됐어요.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받고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겁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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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뭐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이런 일들을 다 경험하잖아요. 빌립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일을 성경이 완성되기까지 이 일이 지속되는 거예요. 이 일이 그 사도의 사역 속에서 이런 일이 완성됐다는 걸 알면 굳이 다시 일이 있어야 된다고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 역사적인 증거, 성경적인 증거가 명백한데왜 지금 꼭 그것이 있어야 귀신이 나가는 걸 봐야 내가 예수 믿겠다. 병이 나야 내가 예수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건 이미 있는 것조차도 안 믿는 거죠. 이미 기록된 성경도 안 믿는 거예요. 그건 불신이지 지금 여기 있어야 믿겠다고 하는 거는 그 불신이지, 신앙이 아니에요. 이 점차 사도됨의 표로서, 아, 이제 누가, 고린도 후보소 12장 12절에 보면 사도들의 표가 이 표적적인 기사를 행하는 것과 능력을 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모아지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지금 전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아직 그런 일이 정착되진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사실 열두사도 말고도 다른 사람도 바나바도 사도라고 불렀다고 했잖아요 한시적으로 그것이 이제 그 교회 역사 속에서 직분으로 딱 됐을 때 우리가 그 사도라고 할그 의미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 그런 측면에서 그 얘기하는 거지 그러기까지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이 기적에 대해 주의할 점을 사실 제가 미리 다 설명을 다 했는데 이것은 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는 그 거짓 표적도와 표적적이고 기사적인 일 같은 일들은 거짓 기적일수 있고 거짓 표적일 수 있는 것이 더 많죠. 그 이유가. 테살로니가 그 후서 2장 9절로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 그러니까 성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믿지 않고 또 그런 이적이 있어야 된다고 요구하는 사람들 또 그거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전파하는 사람 이게 다 공급과 수요가 맞는 거죠. 거짓된 자들이 하는 수장이다. 이미 이제 우리는 이런 역사 속에서 아 하나, 하나님께서 그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을 아다그 성경이 완성되기까지 이루셨구나 하는 것을 보면 아는 겁니다. 이거 꼭 다시 안 일어나도 과연 그렇다는 걸 아는 주님이 말씀 한마디면 뭐뭘못못 못 하실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사실 사도 바울이 그런 표적적인 그 기적을 행해도 본인 안에 붙어 있던 그 사단의 가시는 어쩌지 못했잖아요. 그 주님이 뜻이 있으면 남겨둘 수도 있는 거예요. 그꼭 사단이 가야만 나는 편안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사단은 결박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추락됐어요. 우리는 그래서 사실 이 D-Day는 이미 온 거고 V-Day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국지전 게릴라 전투가 있을 뿐인데 이제 제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악한 자들이 더 표적을 행하고 그런 걸로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댐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가지고 종교 형성, 기독교를 형성해서 헛된 것을 퍼뜨리게 한다. 형식으로 퍼뜨리고, 아니면 신비하게 퍼뜨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오직 성경이, 솔라 스크립트라. 그 오직 성경, 오직 그리토. 그, 그, 뭐 게, 그, 종교 개혁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다 우리를 위한 그런, 표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렇게 하는 것들은 사실은 더가짜들이 지금은 사실은 그런 것조차도 지금 더 지금 심의해졌죠? 지금 부흥회 같은 거잘안 하잖아요. 뭐 귀신 쫓아내고 이런 거잘안 해요. 병든 사람, 그런 거 옛날에는 그 기독교 신문에 보면 그 밑에 보면 다 그런 거 광고 나왔어요. 이금 저기 아말감이 금리가 되고 저같이 손가락 없는 사람이 손가락이 길어지 나게 되고 <웃음> 벙어리가 많으라고 그 고지표적일 수 있어요 얼마 그런 것들 아무튼 이 본문 성경 해석에 문제가 있는 건데 그런 걸 아무튼 그 호다한 사람들이 그 그 내용을 모르니까 거기에 끌려가는 겁니다. 아무튼 여기 빌립의 그 그리도와 그 관련된 표적적인 일로 인해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누가가 말하자 고 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한시적이고 제한된 기쁨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 성신의 열매에 의한 누가 입장에서 단순히 인간적인 고통의 해방으로 말미암는 기쁨을 논할 기가 없지요. 확실히 성신께서 역사하신 결과로써의 그런 기쁨을 아, 마리아 이 사마리아 지역에 발, 그, 기쁨이 거기에 발생된 것입니다. 원래 복음 사역자들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것이지만 복음을 듣는 이들의 기쁨을 돕는 자들. 이 현실적인 기쁨을 주려고 돕는 자들이 아니라, 이들이 너무 배고프고, 이들이 너무 사회적으로 짓눌리고, 정치적으로 압박을 받고, 뭐저 계층적으로 그 고통을 당하고 이런 걸 해결해 주는 것은 그 그런 것도 무선, 뭐 부차적으로 하는 거지만, 그것이 주된 게 아니다. 음.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복음을 전가, 전파하는 거죠. 영원한 기쁨. 죽음으로도, 죽음에 이르는 고통으로도 그, 그, 위협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기쁨을 누린다고 할 때는요, 이제는 자원에서 주, 죽는 일을 위해 자신을 다 들여가는 거예요. 배고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을 뛰어넘는 거죠. 구원의 기쁨이라는 건 그것입니다. 복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복음을 받은 거지, 그 영원한 복음, 영생의 복음은 시간을 초월하는, 공간을 초월하는 복음이에요. 국지적인 내에서만 써먹는 그런 복음이 아니다. 빌립은 그런 돕는 자로서 사역을 했고, 또 저들이 그런 기쁨을 누린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런 기쁨을 누린 거예요. 바울이 그런 기쁨을 그잘 사용했는데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 표현 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자가 되려 하니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이게 돕는 자는 보회사 아니, 아니에요. 성신께서 다른 보혜사로 오신 건데, 그리토께서 보혜사예요. 원래 구약의 그 시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돕는 자예요. 우리의 돕는 자, 피할 방, 바위가 되시고, 우리의 돕는 자가 된다고 할 때, 그런 개념이 그리토 안에서 왔고, 또 그리토께서 저 성신을 약속하시면서 그 보혜사를 약속하셨고, 또그 보혜사를 받아서, 전할 제자들이 그 일을 한 거예요. 진짜 돕는 자이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무슨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돕는 자가 아니라요. 진짜 영생을 위하고 참된 기쁨을 위하는 그 일에 돕는 자가 된 거예요. 목사만이 그런 일이 아니고요. 성도들이다그 일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사실 빌리포소에도 보면 기쁨에 대한 얘기만. 그, 옥에 갇힌 바울을 빌리포 송도들이 그, 걱정을 하잖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너희 자신들을,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 것은 너희들 기쁨을 위한 것이다. 그럼, 그 기쁨은 현실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영원한 기쁨. 복음을 들은 자들의 그런 기쁨이야말로, 전하는 자들의 기쁨이 되고, 멸류관이 되는 거예요. 그, 대살론가 전서 2장 19절로 20절에도 보면, 그, 그 대살론가 교인들에게,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 이제, 저의 사역, 사역자의 자랑이 뭐고, 기쁨이 뭐고, 소망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영생을 취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토의 복음을 통해. 환경에 메이지 않고, 육신에 메이지 않고, 세상에 메이지 않고, 사단에 메이지 않고, 영원한 자유인으로서, 높이 대신 주님의 말씀과 성신의 통치를 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기쁨을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걸 알, 그걸 받고 순종하고, 그걸 나가서 전해야지. 그, 수가성 여인이, 아, 거기다가 예수를 만나서 참 메시아를 만났다고, 아그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전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듣고 메시아에게 오지 않아요? 이제는 내가 전한 것으로 저기 그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직접 그리스도께 받은 걸로 기쁨을 누린다고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여기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 진짜 기쁨이 뭔지, 사역자의깊이 뭔지,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아, 그것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편안 그렇지만, 근본적인 거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참된 기쁨을 누려가는 겁니다. 빌립은 그대 박해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육신적인 안유나 편함을 추구하잖아요. 자신에게 속한 일, 뭐, 가정의 일이나 사회적인 관계, 뭐, 그런 것에 그 관심이지 않았어. 그의 관심은 오직 높이 되신 그리스도의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 당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일에 창념하는데 있었고 그 일로 인해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주는데 뭐뭐 뭐 하지? 내가 배고프고 내가 기니를 안고 굶, 굶, 굶고 기도하고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는 것도. 그, 그 복음을 몰라서 고통받은 사람들을 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냥 내 금욕하느라고 뭐 해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일라고? 그거 아닙니다. 주님의 그 몸인 교회에 알아서 그 본질과 속성을 온몸으로 누려가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먼저 내가 받, 받은 자는 이, 이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지금은 말이죠 지금 이 빌립 전도를 받은 사마리아 사람들 이, 여기서부터 벌써 2000년이 더 왔잖아요 2000년이 더 왔어요 2000년 동안 교회 역사 속에서 역사적인 유산으로 많은 이단들과의 싸움 속에서 바르게 정립된 삼위일체교리이라든가기독론이라든가성령론이라든가 뭐 이런 교회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정리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 믿음의 선진들이 정리해놓은 역사적 유산을 거저받아요 그럼 더 쉽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초대 이런 사람들이 보여있던 그런 기쁨도 그냥 환경에 어쩌지 못하고 그냥 모두가 뭐 아프면 어쩌지 못하고 뭐, 금방 사업이 어떻게 잘못되면 어쩌죠. 이게, 이게, 이게 복음을 아는 사람이 아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이 우리 아닙니까? 그리소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온몸으로? 그래, 원수지경. 나를, 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뿐만이, 나, 나,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원수들한테도 복음을 전해줘야 될 사람들. 내 있는 걸다 써서 원수들한테는 10원도 주기 싫어하잖아요. 보통. 네? 그런데 내 있는 걸다 써서 내 생명을 다 해서 원수들이 나와 같은 기쁨을 누리기를 바라고 복음전도의 일을 하는 거죠. 빌립이 그랬고요. 복음을 받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런 복음을 받은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은 뭐냐? 그리도의 복음을 온전히 받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매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맨날 환경에 지배를 받고, 육신에 지배를 받고. 그리도의 복음이 뭔지, 그 주님과의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하나님과 그 신령한 교, 교제를 나누는 게 뭔지. 교회에 그, 신자들의 특권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친교라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원수제 있자는데 친교와 기도로 말씀으로 성례로 친교를 하는. 그그사실을 기초로 해서 형제들과 친교를 나누고 연합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구약의 그신미한 계시의 비단을 해서도 그 홀몬의 그, 그 이슬을 가운데 서로 연합한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게. 그런데 지금 실질 안에 있단 말이죠. 그들이 꿈꾸고 바라봤던 세계 속에, 근데도 여전히 빌빌대고 부실한 삶을 살아간다. 이거 이게 뭐가 문제인? 뭐 정신박약아나 어린애나 노인이나 태아나 이런 사람이라면 이해를 하지. 그건 그들의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 주권에 달려 있으니까. 근데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말이죠. 이건 복음을 받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쩌다 이제 시험을 당해서 넘어질 수는 있지만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는 않는 거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궁유를 바라고 다시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잊었네요. 회개야 진짜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자신을 들여가요. 그 부패한 것들을 다 벗어야 됩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미 난 죽었다고 선언하는 거 아니에요. 공적으로. 고백. 그걸 고백하고 들어오는 게 교회 회원이에요. 회원들이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다그 교회 아로서 그 품위를 나타내고 그리토의 나라를 자랑하는데 전신전력 자기 뭐를 자랑해요? 절대 안 합니다. 자기 뭐 학식을 자랑합니까? 자기 부유 어, 부를 자랑합니까? 자기 명예를 자랑? 자기 건강을 자랑? 자랑하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이제, 이제 요저 적용 부분은 끝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가야 할 길에 같이 갈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 간다고 해도 나라도 가야 할 사람입니다. 그리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가더라도 나라를 배제하고 가는 겁니다. 대박 바퀴 가운데에서도 천형의 땅이라고 생각되는 곳으로 나가서 자신을 돌보지 않고 높이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증인으로서 그리고 진정한 어려운 가운데 처한 선한 자들의 그 선한 이웃으로서 할 일을 한 빌립, 그 그리스도와 성신에 대한 태도를 보면서 우리의 문제점을 살펴봐야 할 것이고 주님이 우리 이 시대에 요구하시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거예요. 맨날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가지고 얽매여서 그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